모델 겸 인플루언서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귀여운 여자 선후배를 만나면 질투심에 뭐 불타올랐다. 아니요. 나안 <웃음> 그렇다고. 안 그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선후배 모델 중에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니요. 이거 은근 떨 내가 안못생겼다 저희 방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지금, 형 고수, 명희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과목에 명희님을 만나러 가요? 화지정맥류의 명희를 만나러 가는데요. 저도 모델 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서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3, 4시간은 서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화지정맥이 좀 약간의 그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그 명희님을 만나서 저의 궁금증,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파헤치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출동! 출출 <웃음> 안녕하세요, 앙지 언니의 아이 플라 뷰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형 뭐 뷰티 이쪽 마스터님이 아니시고요, 뷰티도 들어가는 치료 목적이 좀더 강한 하지 장명육 마스터님 김승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하지정맥류 보러 왔는데 하지정맥류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리 피부에 정맥이 비틀리고 혈관이 비치고 기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원장 맞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이제 하지정맥의 판막이 고장나가지고 정맥피가 밑으로 새서 일어나는 현상 아 정맥피가 밑으로 새서? 네. 그게 이제 심장 쪽으로 가서 노폐물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음. 사람 일에 서 있기 때문에 피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중력 때문에 네.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판막 도움 꾸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뭐 유전적 요인 또 여성 호르몬 같은 것 때문에 판막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런 피알 밑으로 쭉 새겠죠 그걸 역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하지정맥류죠 제가 하지정맥 좀 알아보니까 되게 심한 분들도 있지만 약간 거미줄 모양처럼 핏줄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약간 초기 증상도 하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는 이제 망상정맥 다른 말로 거미양정맥류라고 하는데요 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다리가 아프거나 붓거나 또지관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를 해보면 고인류가 어.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이게 또 순환병이에요. 이게 50대 여성의 반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흔한 병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있던 병이에요 <웃음> 되게 오래된 병이 엄청 오래된? 아, 아, 네. 히포크라테스가 누구지? 아세요? 아, 히포크라테스 되게 의학적으로 <웃음>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누구신저 음, 알아요 네. 친해요 <웃음> 친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로마시대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각반을 이렇게 쭉 찾죠 고인들로 네. 네. 네. 그 그렇고 네. 그런 거를 쉬는 경우하고 안 쉬는 경우하고 행군의 속도와 거리가 틀려져요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한 4,50km를 행군을 했다거든요 강행군이 있고 평상행군이 있는데 강행군 할 때는 무려 100km를 어? 행군을 했대요 그때는 스타킹이 없으니까 그쵸. 각 반으로 대신 아 이걸로 대신 그런 대신. 거를 해야 100km까지 강행군을 할수 있어요 확실히 할 다른 똑카테스가 네. <웃음> 그걸 알았는지 안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나 싶고 현대 영화에서도 워카 같은 것도 같은 올리입니다아 군인 군화도 네. 다 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요새 워카를 많이 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길병이 발생하기 쉬운 건가요? 물론 이제 20대라고 안하는건 아닌데 비율이 50대에 훨씬 많죠 노화 인상에 의해서 판막이 파괴되는 거를 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노화에 의해서 판막이 아무래도 좀 탄력이 떨어지고 파괴되는 때문에 좀더 발생할 수 네. 있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그 걸리시려 하는 신체적인 어떤 거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신이라든지 뭐 피임약 이런 것들이 그런 게막 오는 건가요? 네,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호르몬 자체가 판막에 손상을 준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물리적인 효과도 있죠. 애기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큰 정맥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 전에 다미히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임신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요. 중력에 약간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살이 좀 찌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안 좋을까? 요 당연히 안 좋죠. 살 빼야 돼. 아, 뭐 지금 나시 아, 아, 네, 주 살이 살이 요즘 많이 쪄가지고 그러면 하지 장맥류 수술이 한 가지인가요? 피포크라테스 때는 이 칼로 자르는 그야말로 이제 근본 제거술이 해가지고그역류가 아, 제거술. 있는 부분을 잘라내서 다른 혈관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 아예 그치? 그걸 차단하는 혈관을?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좀 살을 맥군데 째서 철사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제거했는데. 아, 철사요? 네. 어, 어 무슨? 근본 수술은 미국 정맥학회를 비롯해서 권하지 않고 있어요. 아, 요즘은 권하지 않는다. 권하지 음. 환자한테 데미지가 크죠. 칼로 자르니까. 그렇죠. 모든 음. 제거하고 차단하는 거는 투증이좀더 세일까 싶습니다. 30년 전쯤에 레이저 수술이 나왔고요. 보조파도 마찬가지로 열로 막아주는 거고 또 최근에 개발된 게 이제 베나실이라고 이제 순간접착제 아시죠? 그거 똑같아요. 성분이 사이아노아크릴레이트 붙게 하는 거고 클라리베이는 기계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줘가지고 사 화제로 넣어서 붙여주는 거죠. 어, 주사, 경화제를 넣어서 또 붙여주는 네. 거. 음. 그럼 원장님은 보통 어떤 수술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수술을 다 해봤는데 주로 이제 정맥 내 레이저 수술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단 고주파는 선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 레이저든 고주파든 선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레이저 직경이 한 1mm 정도인데 고주파는 0.3cm, 그니까 더 굵은 거죠. 베나실은 네. 엘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생각해보자. 순간접착제가 똑같은 성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염증과 주사를 놓고 먹기도 하는데, 아무 약을 써도 안 되나, 칼을 꾹 쬐서 제거했다는 리포트로 있어요. 음, 어... 그리고 클라리베이는 해보니까 좋은 줄은 모르겠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냥 점점 또 회사에서 저랑 또학문에 <웃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웃음> <웃음> 그죠 좋아하는 게 따로 있으신 거죠. 네, 레이저는 마취 기술의 방법과 숙련도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15년 동안 3,100 케이스 수술을 잘 하고 오, 있습니다. <웃음> 천천히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특히 또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방을 얻기 위해서는 척추나 전신마취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1.5%만 발생했다고 자랑 삼아서 보냈는데 저희 병원은 15년 동안 한 케일 수도 없었어요 오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 하셨습니다 3,000개 중에 한 번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척추마취나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는 불어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전신마취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소규모의 마취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권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수술법 이름이 뭐예요? 순간접착제예요. <웃음> 아, 순간접착제야. <웃음> 보통 수술한 다음에 하체 마사지 같은 거 받아도 음.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그건 좀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다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의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마사지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오히려요? 왜냐하면은 음. 림프관 같은 게 파괴될 수 있거든요 림프관 파괴되면 코끼리 다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우... 어, 어, 어, 어, 코끼리... 마사지가 요 정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먹이들 정도로 세게 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점점 더 세게 하더라고요. 림프관 파괴돼서 안 좋습니다. 오히려 하체 마사지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궁금했던 게 하지 정맥류 수술 후그 운동이 가능한지, 이 운동은 혹시 어떤 걸 권장하시나요? 걷는 운동을 일부러 제가 이제 권장하시나요? 오히려 합니다. 걷는 운동 위주로만 음, 오히려 권장하시는구나. 현신 네. 모델들은 대부분 이렇게 전신을 위해. 오랫동안. 네 하루에 한 5시간 서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모터쇼 이런 거 하면 1 시간에서 2 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거든요 이렇게 아 그런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까치발 운동을 가끔 하세요 아 이렇게 까치발 네. 운동을 네. 음. 그러면 좀더 이렇게 순환이 좀더잘 되는 그럼요 이 종아리 근육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을 이 까치발 운동으로 수축과 이완을 함으로 해서 경맥류 예방에 큰 도움 되죠 총그 까치발 근육을 이렇게 까치발 되기를 이렇게 몸이 왜움직이 아, 고 원래 까치마를 니까 까치마 운동은 지운 운동이니까 뭐한 5분이나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주는 네. 다리를 떠는건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안 돼요 알았죠? 이렇게 안 되고 방정밖에 안 되고 운동식으로 예약박스닥에 꼭 기록하고요 압박 스타킹을 이렇게 주면은 제 주위에 뭐교사들이 많은데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뭐 저도 몰랐어요. 보통은 그냥 스타킹, 오늘도 탄력 스타킹 9,000원 줬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지. <웃음> 어제 다리 아파도 걸어갔는데 택시비 가가 이러고. 오늘 오신 김에 그러면 하나 저 어? 사이즈 재가지고. 아, 진짜? 네, 네. 네. 의료, 의료 보험도 됩니다. 진짜? 아, 아 의료. 아, 되네. 아, 그냥, 아, 그냥 아, 주신다는 점. 아, 그냥 줄, 아, 아, 줄 수도 있고. 네. 얼마 안 해요. 그만만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선물인자 가거 저희한테 아, 보험을아 왜냐면 제가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웃음> 또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아니요. 또 무슨 또그 결국 그, 우리나라에 어사하기 쉽잖아요. 해당에 네. 네. 네. 공짜는 없다. 안지 언니 보셨나요? 네. <웃음> 시간입니다. 이자식 <너> 들이 <웃음> 안 하더라고. 부르자 부르자 하지. 내가 오늘 한 마디 했죠. 부르자. 그건 당연히 안 해야죠. 아, 네. <웃음> 네. 그쵸, 그쵸. <웃음> 아 안됩니다. <웃음> 난못참아버 <잘하네요. 웃음> 오른쪽 귀 고쳤는데 왼쪽 귀가 아프다고 제 아니잖아. 아, 아주, 아, 아주 그런 적절, 느낌. 적절한 느낌. 오늘 네. 아, 한수 배웠네. <웃음> 아, <웃음> 네, 네. 아, 네.